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m d 용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출시한 선풍기고요 어,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평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선풍기를 담을 수 있는 전용 가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런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풍기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가방이고요 한번 스납을 해볼까요? 선풍기 다리를 빼주시고요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준 다음에 보이시나요? 측면에 다리를 꼽는 곳이 있고요. 선풍기를 넣어주고 좌크를 닫아주면 짜잔! 올 여름 내내 저희 캠핑 선풍기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가방을 사은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선풍기를 이미 구입하신 분들은 어쩌죠? 그래서 저희가 가방 판매 페이지를 따로 만들었고요 가방 가격은 8,000원인데 이 가방을 빵으로살수 있는 쿠폰을 발행해 드렸어요 배송비 3,000원은 듭니다 그리고 쿠폰 유효기간은 60일입니다 60일 이내에 구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배송비 3,000원에 가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광고할게요 선풍기 출시할 때 같이 출시한 손선풍기고요 지금 현재 댓글에서 평점 5.0을 기록했습니다. 저희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 아마 최초예요. 5.0은 네이 선선풍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